하나, 둘, 셋 아, 시원 진짜 야, <웃음> 너눈 나, 나 감아? <웃음> 알았다고 시원해 <웃음>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아, 배고파 더 있어요? <웃음> 아니, 물 있어요, 물물 물. 물, 여기 있는데? 장을 봤으니까 좀좀 정리를 해볼까? 아 좋아요. 아, 오케이 정리를 하고 상을 차리다야 고기로 고르는 거예요. 고기.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아 고기 구워주시겠죠? 응. 나 아, 연주가 고기 좀 구워준답니다, 여러분. 널 때. 고기 찍. 예. 연주야, 혼자 다할수 있어? <웃음> 응. 그래. 와 고기. 아니면 고기 제가 제가 구울까요, 고기? 꽃갈비살, 시마살. 저 말다야. 갈비. 시마로 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마.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좀짧아가하수를 조금 이렇게 계획하게 네. 되셨는데, 아, 네, 직관적인 것 같습니까? <웃음> 아니면 뭔가 <웃음>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낸다는 게 사실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웃음> 막 서로 그 친구네 집 놀러 가면서 막 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로망들을 이 친구들과 함께 잘 실현시켜 가고 또이 친구들이 또 그런 로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 아저 지금 인터뷰 뭐 그렇게 더럽게 재미없는 거래? <웃음> 왜요? 인터뷰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런 페이기 예능이야? 인터뷰 해가지고 막 속마음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거야? 아 근데 할말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그 자리야 거의 아 그게 그거야? 아, 네. 아, 네. 아, 그게 무슨 말이아 영동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 좋아요 근데 어술 먹기 좋은지 좀 얘기를 <웃음> 뭐가요? 술 먹는 거 좋은 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시아, 아시아, 아아아아아아니에요 이거 개해 이거 드라곤이잖아. 우리 같이 하네 그걸 이상하게 <웃음> 하네 <그거는 있어?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냐형 뭐야 드라곤 같이 하실래요? 그신라고씨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Gandhi> 아니, <웃음> 아니 네, 저 해명할 거 있어요 어떤 애가 수영장에 우리 홍콩스 강거 수영장에 영두이가 유진이 보다 미드가 더큰 듯? 이라고 달았는데 맞잖아요 그, 그 진짜 아니에요 근데 영두이 좀 미드 있어 어? <놀람>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갔는데 유진이가안나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우리 겨울 MT 갔을 때 신경을 하려. 어? 그어아그 어, 맞아, 맞아, 그러네. 맞아 맞아. 그때도 연주가 뭐 해줬거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발렌사 맡아봐. 그때처럼. 예, 영동아 너가 오른쪽 발렌사 맡아봐. 내가 왜 출발해. 뭐야 이거 썸네일이야 하나 이게 뭐야? 둘 셋! <웃음> 진짜 박 누가, 누가 먼저 때나 누가 먼저 때나 아 그거 아, 아 진짜 아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형 진짜 뒤통수 누르면 저 진짜 아이스x2 아 진짜 하지아이 누르면 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이스형잘때형 코에 가르침 뱉고 필어할 거예요 아, 난 진짜 너 얼굴로 똥싸 음. 하나, 하나 둘셋아씨진아 진짜 아 너도 한번 맡아봐 정아아 잠깐만 여기까지 는 냄새 안 나오네? 아니 형 위로 가서 갖다 대야 돼, 갖다 대야 돼. 아, <웃음> 야, 내가 뭐 떼서? 야 네가 네발대서 맡아봐. 아니 형은 뭐가 아닌데 얘가 뭐가 있어? 아니야, 나 진짜 리얼 기차기 꼬랑내야. 나 맡아봐야 돼, 내발 어, 냄새. 진짜 시클 냄새. 난 진짜 내발 냄새 안나는것 같은데. 잠깐, 저 고기 냄새 때문에 붙인 건가? 어. 아, 근데 내가 발에서 향기가 나. 아, 저 향기가 아, 나. 아, 알았다고. 아, 아 영뚱아. 아, 나 소말날 것 같아. 아, 영뚱아 진짜 한 번만. 아, 근데 나 맡았잖아요, 네. 호캉스에서. 근데 지금은 진짜 향기가 거기서 나. 거기서도 향기 났었어, 다운이. 진짜 다운이 냄새가 나. 아, 아니, 꺼지라고. 아니, 섬유 유연제가 필요가 없어. 아, 꺼져. 섬유 유연제 냄새야, 이거. <웃음> 아니, 필요 내, 있어. 아니, 내살 냄새가 섬유 유연제 냄새 아, 알았다구. 음. 아, 신발. <웃음> <웃음> 아 뭐, 연주야 한는다고 <웃음> 그냥 에 마트에 발랐어요 마트 연주 시가로좀와 연주야 고맙다 헐연주자 <웃음> 토끼 소주 깝니다 아 텄어 텄 오. 그래 이게 뉴욕에서 온 소주랄게 <웃음> 음. 먹어보자 먹어보자 나 오늘 첫 끼야 가아 아, 진짜? 음. <웃음> 맛있을 것 같아 전화 맛있네 오 진짜 개부드럽다 음. 와 이건 짠 해야 돼 모두리 짠아 짠. 짠 어때? 어 혹시 잠기 밝은 사람 있나 여기서? 나는 밝아 그이 약간 자기 전에 시끄러우면 좀 그래요? 나는 그냥 이어폰을 끼거나뭐 이렇게 할수있는 방안 아, 만 있지 그래. 난잘때 시끄러워도 상관없어 아 그래? 나 네. 완전 상관없어 아, 그래. 나도 완전 상관없어. 아, 아, 그래 아, 슬픈 차례에서 잘수 있어 오빠가 더방 쓰기를 훨씬 잘한 거 같은데? 연주는뭐 특별히 모르겠는데. 뭐 예민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어 아예 그래. 없어 저는 그냥 어버거도 모를 정도로 자기 때문에 전 서서도 잘수 있거든요 그럼 어버가야겠다 슬픈 다 서서 자다, 진에도 가지 말 서, 서서 잘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웃음> 있는데 서서 잘진 않아. 오늘 처음으로 당황 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아닌데? 한번 어. 당황했는데. 한번 어, 당황. 했나아 어. 어. 어. 어. 그리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어. 너무 더 빨갛다. 먹었어 거잖아. 먹었어 먹었어. 아 그리고 연주는 이런 거뭐 음식 해주는 거좀 좋아하는 편인가? 아. 아 그래? 나는 어,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거도 좋아하고 잘 먹어주니까. 음.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너가 아침 당번도 너를 맡겨주나? <웃음> 뭘 스크럽 블 같은 거? 오빠는 막 오빠는 할, 먹을 일 없겠다. 진짜 맛있겠다. <웃음>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뭐사의 패턴이나 이런 거 예민한 건 없어? 어, 저 근데 먼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오빠. 진짜 저는 그돈이 심한 편이거든요? 음. 진짜 지금 당장 아니면 오, 지구, 지구가 멸망한다. 아 진짜? 그럼 혹시 그럴 때 여기 화장실 잠깐 써도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죠? 아 그럼 노크하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못 쓰는 어... 아니 그러니까 화장 쓰고 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냥 있어 우리가 있는데 막 들어와서 <웃음> <웃음> 아 내가 혹시 양줄을 하고 있는데 아 누나 나 진짜 진짜 누나 너눈 감아? <웃음> 어 <웃음> 이거 내가 리플 때 했었는데 아, 아 누나 고마워 <웃음> 나 근데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 어. 바깥 일을 다 취소 때려버리고 싶어 그치 그치 그치 진짜 그치? 아 진짜로 뭐, 이런 놈은 없었어? 어렸을 때막친구네랑 같이 지내고 싶었다고 그런 애는 없었어? 나한번살아봤어 아, 누구나 어? 안재이라 애랑 조석 아아아 없었죠? 안싸없어 아, 그, 엄청 싸웠어 그래서 난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해아 음. 진짜 너무 재밌어 지금 어떡하지 이건 너무 좋아? 아 그냥 행복해 너 나도. 처음이야? 아 나는 난 처음이야 나는 기숙사 때문에 3년을 살았고. 아, 아 진짜 아, 아 나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 어, 어, 어. 이제 유진이랑 저랑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제 영동이랑연주는뭐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랑 뭐 같이 살아보 있어? 친구랑 그치. 룸메이트로 뭐 기숙사를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스무 아, 살 되자마자 그러니까. 혼자 대학생활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연주는 아, 아, 아. 리코 할 때도 합숙하잖아요 <웃음> 아 그러네! 네 그거 얘기해야죠 리코 할 때도 보통 응. 3주에서 한달 정도 합숙을 하는데 응. 그냥 무작위로 번호를 뽑은 다음에 1, 2번 방 그냥 같이 쓰고 어, 어. 그럴 때는 어려움이 좀 합숙하고. 있었을... 늦겠네요.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서 아 늦게 자도 상관없고 아 시끄럽게도 상관없고 아 각자 밤마다 물건을 막 던져주시면 협찬을 그날 안으로 올려야 돼. 아 그래서 그날 안에 그방 안에서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아 건져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특히 자기소개 영상을 무조건 그방 안에서 아 오늘 밤까지 대출이야. 아 그럼 어떻게든 둘이 막 별생 쇼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피우는 거지. 나 진짜 이것만 살게 너무 미안해. 한 명도 다 이해를 줄게. 서로 대려를 아... 많이 해주겠다. 아... 서로 같은 일종이하고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간절하니까 화장실 가서 틱톡 춤을 찍고 난리가 나고 아... 여기서는 막 화장하고 조명 앞에 가서 막 셀카 찍고 앉아있고 아... 그런거잠 거의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웃음> 궁금하다. 나는 우리끼리 살때 응. 제일 먼저 첫 다툼이 뭘까가 너무 궁금해요 아. 그러면은 문제를 가장 일으킬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 둘셋어 저거 좋아요 좋아요 신이 난다 난 진짜 안하는데 다 게임하고 댄스 하나 둘셋 진짜? 진못어단 안해 나 유진 누나 있는데 쌍년 아. <웃음> 왜, 왜, 왜 저를 뽑아야 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저 말할 수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싫은 타입일 것 같아요 저는 정훈이가 엄청 깔끔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나는 그거를 아, 신경 안쓰데 정훈이 아, 그걸 신경 쓸것같아 아 어, 근데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을 불편해할 것 같은데 그 불편해하는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가 눈치 볼것 같은 <웃음> 그런 상황 아 근데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을 어, 거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대를 다녔잖아요 군대생활 정말 잘했습니 아 그렇게 막 눈치 볼만한 그건 알고 전말로 사람을 살아갈 때는 저는 되게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냥 다 맞춰가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맞춰주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 버리면은 응. 그것도 뭔가 많이 불편해져. 그상간에 불편해. 아 그래? 그럼 불편하세요. 전 진짜 여러 번 보신 게 <웃음> 아니, 아니, 그런 게안 돼요. 아, 불편하세요. 아, 왜냐면은 어? 절대 부정적으로 눈치를 보게끔 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제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은 아, 좋다.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해요. 왜냐면 저도 저도 저를 찍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지금도 거슬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촬영에서도 거슬리는 거아요 아니, 많아요. 우리 한달 동안 큰일 났어. 도망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면 밖에서 안 나올 거야. 아, 근데, 근데 근데 제가 지금 아,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도 저 저를 눈치를 보고 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순간부터 보게 됐지 아니라 형이 <웃음>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그게 다 계속 눌러. 근데 먼지 말려주면 안 돼요? 궁금한데 또 이런 아, 거는 아, 뭐 조심할게요. 조심 조심할게요. 아니,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아 근데 이건 내 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아 그냥 <웃음> 이거 말안 할래요. 양말? <웃음> 어, 양말. 양말 어디 있어? 야, 들어올 때부터 마태형. 집이. 다안 치렀거든요? 근데, TV... 근데 양말만 턱쪽 벗어 생기고 그냥 돌아댕깁니다. 너 이러는 거 봐. 들어올 때만 손만 씻으면 돼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나는 연습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다 씻는데 오늘처럼 어. 집에서 바로 여기만 왔는데 아, 아. 음. 근데 저도 막 그렇게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날리신 거 아니면 굳이 막 굳이 씻고 침대에 누웠다 이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준는거도좀 충격 받았다 저는 잠옷을 어. 하루에 한 번씩 다 입어요 뭐 어? 어. 이거 아니죠, 어, 이거 아니죠? 이거 도대체 뭐야? 저는 똑같이 똑같은 모습 못 입어요, 절대. 독방 쓰기 너무 잘 됐지? <웃음> 아 근데 진짜로! 그럼 만약에 내가 어. 어제 입었던 잠옷을 입고 너 침대 에 누웠어. 진짜. 죽여요, 그냥? <웃음> 약간 지금 눈들어 거야. 그럼 저는 정은이 형 집들이 못 가겠는데요? 아, 만약에 결혼을 아, 했어. 네. 만약에 결혼 했는데 네. 와이프가 네. 잠옷을 막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래. 네. 그럼 용서가 돼? 아니 뭐안 해. 다 같은 침대에서 찾아. 아니 그거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난 사람이 아 여러분들은 야 우리 아, 아,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죠? 아, 아 여기가? 아니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 본인은 나안 마실려고 했는데 오늘 마실래 응응어왜아 응, 응. 어, 아, 뭐. 형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벌 가르는 건 전혀 상관 없어요 저희랑 어어 어, 그치 근데 남이 그 때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상관없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주도 형에게 어제 입은 저 옷을 입고 침대에만 안 가면 침대에 돼. 어 침대만 안 가면 돼. 일단... 방에 들어가지 마 그냥. 어그냥내 그래, 아야 방에 들어가도 돼. 근데 침대만 안 놓으면 돼. 근데 안씻은면 바로 방에 들어가면 안 좋아할 거 같은데? 아 그건 내가 정상적 어. 네. 침대도 입불빨면하면 돼. <웃음> 이불 빨리는 사실 힘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훈 형 방을 도어라고 해놓죠. 어, 그게 좋을 것 같아. 미니 모델 걸어놓는. 안아래 저도 습관적으로 들어갔다가 한발 네. 밟고 열쇠를 붙어놓죠. 아, 불... 아, 어, 어, 나 열쇠는 안 들어가. 어, 나도 안 들어갈 거야. 어, 들어가지. 왜 들어가 줘? 아 나도 들어가 줘. 아 진짜 좀 진짜 좀 알아줘. 갈게 있어, 갈게 있어. 난내 방. 난내방도안 나가. 대박. 어딜 나 아니야, 나 너네. 아 아니야, 아니야. 훈련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정훈이 침대에서 같이 자자. 아, 그러니까 이거 궁금해. 설거지를 밥 먹고 바로 해야 돼. 어, 나는 바로 해. 나 지금. 아, 집, 바로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불 걸었으면, 아까 그러니까, <웃음> 옷 걸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뭐 청소 난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 혹시 빨래할 거다 갖고 와. 뭐, 수, 뭐 속옷 제외하고, 뭐 흰티는 흰티대로, 뭐 수건은 수건대로 해야 되니까 제때 때 갖고 왔으면 좋겠어. 양말이랑 수건, 나 양말이랑 수건을 같이 봐. 아,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원래 수건이랑 아, 옷이랑 따로 빨아야 된다고서누잡이 물로 해야 돼. 그지. 물을 물로. 수건이랑 속옷 같은 건 물로. 물로 해. 물로 해야. 같은 물로 부들부들 왜? 왜?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어. 부들부들? 부들부들 거리고 있는 건이 아닌가? 그니까 러 부들부들. <웃음> 얘들아. <웃음> 정말 할때아그래 <웃음>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왜? 예민한 편이네. 아, 어, 오빠 결혼 잘 해야 될것 같아. 어. <웃음> 너 진짜 너 진짜 결혼하기. 아, 근데 나한테 형 진짜 결혼한다면 그러면은 맞아, 여성분이랑 동거를 해 봐야 돼. 맞아 맞아. 너 진짜 동거해야 돼. 아, 그러면 아, 결혼하면 결혼 동거. 아니, 말 나왔을까? 왜냐면 결혼하고 터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근데 진짜 근데 나는 아니, 결혼 전공은 무조건이야 나도 결혼 전공아 어. 어. 아, 아, 근데 나는 전제는 내가 사랑하면은 상관이 없어 아니야 그거 아닐 아니, 아니, 수 있어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사랑이 저를 파너1일도못 사귀어 봤는데 어떻게 알아? <웃음> 아, 그럴 수도 <웃음> 와 진짜 근데 디저스 개 때리는 답변했어 아 진짜로 렸어 아무리 연애여도 연애 초반부터 얘랑 결혼해야겠다 하고 동거를팍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 그치, 그치, 그치. 오래오래 연애하면서 어얜 진짜 결혼해도 괜찮겠다 어난 생각이 들때 그래 나는 너네 너네 너네 조언을 들었고 나서 나는 결혼 전통도 차선거예요 어, 다 차선거예요 지금? 그러 그니까 근데 그럴만해요 근데 진짜 나쁘지 야, 않아? 누구든 누구든 아 근데 이런 내정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가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갑자기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게 다제 짝이 있는 법이야 그니까 러맞어 <웃음> 어. 그러니까 나도 나, 아니 나도 게을때 되게 게을러 한수 반수, 배웠어요 <웃음> 반수요 자 그런 거안 되나? 바깥 시간에 멈춰 놓는 거야. 나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어. 전 진짜로 바깥 시간 멈춰 놓고 우리끼리 여기서 한달 달 내내 그냥 재밌게 놀다가 응. 나가면은 응. 같은 날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 24시간인가? 와. 그러면 진짜 <웃음> S들 두명 지금. 지금. 아 이거 상상 해본 적 없어? 이런 상상 해본 적 없어? 아, 해본 적 야. 없잖아, 솔직히. 야. 아나뭐 재밌는 얘기하는데 표정 좀펴 보조개 좀 보여주세요 그럼 잠깐만 그 지금 N과 S의 그런 차이점 <웃음> 어또 N이 NS네? N과 S 이런 느낌인데자석게두 색과 N 성향이 음. 몇 퍼센트 정도? 저 거의 100이에요 어? 아 나는 난 100은 아니고 나난 60이야 나 70, 80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음. 항상 내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아. 잠자리를 설치는 <웃음> 국물이지 국물 기분 나쁜 날엔 그런 거더 해요 뭔가 음. 음. 내가 네. 이 사람들한테 복수해야겠다 면서 음. 가장 가장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 아, 아, 아. 자기 전에 이런 음. 무대에 한 천명 앞에서 어? 노래 부르면서 TV에 나와가지고 음. 그나 욕했던 친구들이 그 TV를 보면서 어? 음. 응. 그, 그 TV 쟤 뭐야? 잠깐만 저잘 됐네? 근데 영가아 그렇게 될 거야 천명이 뭐야 천명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 지금 먼저,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천명인데 어? 잠깐만 그 목표 얘기한 김에 너의 아이 꿈을 한번 얘기해줘 어. 최종 꿈은 근데 사실 항상 말하지만 정말로 진짜 세계 정복 세계 정복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영감을 줘. 어떤 식으로 유명해주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음악 적으로 굉장히 좀큰영향을 펼치고 싶은데. 음, 사우스 코리아의 BTS 다음으로 어, 김영서라는 사람이 있다.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BTS 형님들께서 이제 또 길을 터나주셨으니까. <웃음> 제가 그 길을 따라서. 어. 포스 말로 신곡 좋아한다고 했잖아요네 맞아요. 신, 뭐 피처링으로 포스 말로 같이 하고. 포스트 형? 어. 포티 형? <웃음> 근데 이제 그건 최종 목표고, 어.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더한해한해버킷리스트 잡는 인데 음. 일단 올해, 일단 500명이 볼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아. 여는 거. 음. 그리고 한국이라도 차트을 해보기. 음. 일단 이게 제올해 목표예요. 자, 휴진 형님.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아, 음. 근데 그렇죠. 전 나이가 들어도 춤을 출수 있고 싶어. 그런 것도 궁금해. 누나도 뭔가 춤에 대한 꿈이 있으면은 어. 내가 나중에 어떤 큰 무대 서 춤추면서 사람들 앞에서 어.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상을 해? 근데 뭐, 뭐... 저는 사람 많은데서 또 공연 해봐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람... 구체적인 꿈은 그렇게 막 상상하지 않는데 음, 음.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버는 게내 음. 그거.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일반 관객들도 있겠지만 은 아, 전문가 가 모니카쌤. 아, 어, 뭐 리정님, 그쵸, 그쵸. 뭐노제님 앞에서 그쵸. 뭔가 춤을 추는 상상 한 번도 안겠어요그 사람들이랑 뭐 아, 클럽을 한다든지. 아 저는 그런 전문적인 댄스, 댄서보다는 약간 댄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음. 우리가 춤을 출때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아. 댄스 팀, K-pop 장르 댄스 팀. 어. 그럼 K-pop 그 장르의 댄스 팀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한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상? 아니 아 저는 한국이 좋아요. 아니, 그래도, <웃음>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요? 한국에 뭐 명예의 전, 예 아니 저는 막. 영어를 못해요! 아 영어를 못하도록 할수 있잖아요! 아니 언니의 능력. 능력이 뛰어나면 영어를 그러니까. 못해도 통역을 붙여가지고 아, 가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아, 말이었어! 근데 이게. 저는, 저는 딱 그게 있어요! 저는 진짜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어, 갑자기 사랑이요? 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네. 한국에서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이제 해, 같이 행복하게 돈을 벌면서 하고 싶어요! 아, 약간 소박한 행복을, 네. 어, 행복을 네. 좋아하는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는아 그러면 연주는뭐 갑자기 다 너무 멋져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멋지잖아요! 아 맞아요 네, 멋지긴 한데 네,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저, 정말 잘하고 있네요 <웃음> 진짜 멋져요 일단 저는 아트 디렉터가 될 거예요 정말 다양한 직종의 아트 디렉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분야에만 소속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전제 크루를 만들 거예요 아트 콜렉티브라고 하는 그런 팀원 크루 같은 개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각기 다른 아티스트들을 모으는 거죠 뭐 만약에 배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요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팀을 만들어서 협업을 시작하는 거죠 콜라 음. 브랜드들이랑 전제 아. 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지금은 없거든요. 음. 근데 제 팀원들이랑 같은 그런 예술 세계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트 디렉터를 하겠지만 저를 알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저를 브랜딩하는 그치.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영향력을 줄수 있는 일단 인플루언서도 함께 할수 있으면 저는 더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올해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제 목표고요. 아, 아베코 연주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스코리아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이 거의 바뀌었다고 할수 있거든요. 에이. 진짜로 그냥 180도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미스코리아가 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정작 제가 진짜 하고 싶은 패션이나 이런 뷰티 쪽 일은 크게 하지 아 못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로 뷰티나 패션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한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자, 그러면 음. 저는 형의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아, 간단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예술가들에게 어, 필요한 게, 다른 말이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관객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싶어요. 어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문세 이문세 쇼,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연의 러브레터, 유에의 스케치북, 지금 은 아이유의 팔레트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역할하고 을 있다.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양정원의 별이는 밤입니다. 와! 우와. 벌써 정리 같군요. 양정원의별는 밤이 그 다음이지 않을까. 왜냐면 어,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리플에서 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능감들이 제가 그런 가지고 있는 목표에 썩 어울리는 발자취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예능적인 모습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라 생각 때문에 이게 다섯 살때 무조건 할 거고요. 당신들 도 와줘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의 올해 목표는 올해 목표는 이 제가 제 지금 버스킹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고정 꼴을 음.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저라는 사람이 라이브를 되게 잘하고 공연 되게 잘하고 어 유쾌하다는 음.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바로 피드백에 올수 있는 내가 지금 버스킹입니다. 음. 가장 좋은 건 은사를 만나는 거겠죠. 제가 지금 리플에 본 것처럼 선팬이님 저를 만난 것처럼 그런 은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은사를 만나려면 저를 바깥으로 내비쳐야 돼요. 제 목표는 올해는 어 버스킹 10회 하는데 도합해서 어그만 명. 음. 네. 형 왜이 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나나 그러니까. 감탄했어. 레레는줄 아, 알았어. 나도 아, 나때한 아, 그래? 번도 안 절고 다다 아, 나왔다. 뒤에 프롬프트 <웃음> 있나 <있어? 웃음> 뭐야? <웃음> 아뭐 어, 아, 말을 <웃음> <저> 팔만대장경. <웃음> 아, 아니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한자로 오빠 <웃음> <아니>, 진짜 <웃음> 말을 <말이 웃음> 너무 잘한다. 아아 아, 저는 항상 이거 일기장에 써요. 네. 일기장에 써가지고 그이 일기장 에 있는 거를 그 항상.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어도 음. 그거를 쌔라락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진짜 멋있는 능력이에요. 아, 그 항상 그래. 써가지고 그래요. 이제 형님 목표가 보죠 저를 알리는 거. 아. 근데 어, 더 알려야 돼요? 네, 돼요. 이유가 이만? 있어요. 이미 이미 누군가에게는 최종적인 꿈의 백만 유튜버일 수도 있는. 그, 뭐. 유튜버 유튜가 이제 지금 해수로1 0 년인데 네, 네. 이제서 알았어요. 음. 이제 백만을 찍고 나서 제가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준 영상을 만든 게 학교에서 단편영으로 만든 아빠라는 단편영화예요. 오. 오, 오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는데 내가 보여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 알맞는 배우를 못 찾았었어요. 음.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만들었거든 그게 사실 지금 컨텐츠의 시초예요 음 내가 처음 내 영상에 더빙을 해서 목소리를 입히는거 끊임없이 지금 이제 10년 동안 계속 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내가 깨달은 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유즈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요 내가 만든 컨텐츠가 뭔지는 아는데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는 아 경우들이 많아요 아 있지 있지 있지 어, 어, 어. 전에는 그냥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걸 그림상에서 표현을 해줘야 될지 이제 플레이를 못 찾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응, 응, 응. 내가 플레이로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싶다 그렇지. 라는 생각에 따라서 응, 응. 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제 그, 그것 때문에 들어오게 되고 응. 이제는 내가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콘텐츠의 주체가 되고 싶다 응, 라는 생각이 들고 응, 응. 뭐 장난으로 뭐 지나간 말일 수도 있는데 용동이도나 그런 말한 적이 있거 응, 응, 응. 배우라고? 근데 네. 네, 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응.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우라는 꿈을 한번 꿔 볼까 해서 응, 응. 네이크를 이제 10년 만에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요즘 굉장히 설레요 <웃음> 10년 만에 알게 된 설렘이네요 와 멋있다 그 과정을 함께 하게 돼서 <웃음> 아니요 전진심으로 배우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맞아, 진짜로 맞아, 많이 생각 했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 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랑 응. 따로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때문에. 응. 멋있다 응. 아무데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웃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대를 아무리 한다 해도 꿈 얘기를 갑자기 막 둘이 안 친하다 몰랐어 <웃음> 아, 진짜 안나 아, 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친한 거지치해 아, 진짜야 우리 아, 2AM입니다 아씨 이 찍지마 찍지 말라고 설이 음, 알겠다 어, 어. 있냐 좋은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y e a h